하로 몰래 보는 너의 하루들 누가 봐도 헤어진 티를 내 팔로우 다 끊고서 좋아요를 또 눌렀어 난 바보 같은 사람이야 지도 못하는 술은 왜 매일 마시고 늘 예쁜 얼굴 많이 아였어 혼자 있으면 나도 그래 술이 없으면 못 자고 많이 괴로워해 이럴 거면. 미친척하고 다시 만날까봐 다시 시작할까봐 친구들 만나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서 집에만 있니? 만나기 싫어 숨고만 싶은데 이럴 거면 우리 미친 척 하고 다시 만날까 봐 다시 시작할까 봐 아직까지도 너무나 선명해. 그렇게 선명한 만큼 지키고픈 우리 기억들이 잊혀진 많이 두려워해. 이럴 거면 우리 미친척하고 다시 만날까봐, 다시 시작할까봐 우리 여기서.